What's up guys? t i n g t o sa a n i b o n h uh, p reaction i n g p i n a p o o d n Hi Bye Mama. m o n a k a k a a d i k t h a p o s e eh, m o m a g a n t a n yung s t o r y a na p a n g sa t o t o n g buhay t a na tapos eh medyo nakakaluwa nakmalukot <laughs> okay sa b a h a n y u l i t a ko para mas tunga-yan h uh, g video reactions a c l o g na to at a r a sa m a h a n y u l i t o Let's go <laughs> <laughs> <laughs> oh kaptain oh ihi ihi ihi ihi ihi ihi ihi ihi ihi ihi ihi g h i i h a ihi ihi ihi ihi ihi ihi ihi ihi ihi ihi ihi ihi ihi ihi ihi ihi ihi i h h i i h 오, 진짜 맛있게 매운데요? 진짜? 응. 어때요? 불미한데? 너무 괜찮은데? 살아가는 동안의 날에는 날 둘러싼 그 어떤 것도 변하지 않을 거라 믿어왔다. 음. 세상은 어김없이 하루하루 어이구 도... 잘 붙였네 우리 서호 여기다 붙이고 싶었어? 근데 네, 서호야 그럼 이건 두두야 그럼? 찰유리 you 그게 무슨 소리야 이동백 정신 차려 제니 네 친구 아니야? 밥줄이야 밤에 딸이랑 같이 와 샤유리 에게 <목소리> 엑소시스 가는 자도 좋아했어. 니들 어릴 때도. 진짜 같대. 유리 엄마. 나한테만 그래? 아, 뭐라고 하나? 아, 근데. 야, 이거 진짜 이상하다. 근데 유리 걔가 그걸 어떻게 하는 거야? 그러니까. 그냥 초교한테. 초? 무슨 초? 그 형사야? 범인자로? 초근 무슨 의료진들도 그 열심히 들여다보고 있는 거를. 내말이 뭔가 숨기는 게 있다는 건 확실한데 아 지금 뭐가 다 이상해 야 이상해 내가 그놈의 한숨 때문에 한숨 못하잖아 왜? 랍깃 아 누나? 야 누나는 별 알았네? 응 어, 깜짝이야 흐흐쫓아왜 <웃음> 이렇게 빨리 가나 어, 뭐야 내 드렸어? 이리저리. 이리이리이름저리어 아니 리 이리저리. 이리리이름저리이리저그이데 아니 뭔데 아, 이리저리. 이리저리. 이너 울지 마. <웃음> 둘다니 와이프란 말이지? 근데 상황이 그렇네 뭐가 반대인 새끼인데 에이씨 Oh I'm just gonna t you e n o s 이었다고 내내 조강아 옆에 있었다고? 어. 누나는 미쳤어? 아니 그런 걸 이제 말하면 어떡해 나도 차근 알았어 아휴... 그 강화가 알면 아 우리 가 그거 어떻게 감당하라고 r i halukot <laughs> sa <siya. laughs> nakakayak at a h uh, may ano pa ako t a l dito ay apat na episode kong pira p a p a n o sa jack di m g a susu derey eh, m a j o nakakalukot bali ang recurita f i out of ano sa five, five h ah, four p o f i a g ayare ano four i n k a s i diya siya total na medyo ano lahat nakaka nukot so dito naklo dito ko na tatapusin yung ah uh, reaction n ato at ay uh, medyo mahabang <laughs> at kaisa mo lagi uh, please do do suscribe b on my channel at tana m a g t u l o n yung reaction nito a isip mo dyan panoorin i r e t ang ah kay drama na to. r e a b a l i lagi. Ah i bye mama. k r e t